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오바비 2021 버전 강의 제4강 도구창 활용하기 2탄인데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오바비를 사용하시면서 도구창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그중에서도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키 프레임이라든지 크로마키 이두 개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도 오바비뿐만 아니라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던 아주 손쉽게 자유로운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기능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시면서 활용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 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안정화, 애니메이션,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 크로마키, 이렇게 네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바비 2021 버전을 실행해 줍니다 모바비 2021 버전을 실행한 상태에서 미리보기로 불러왔습니다 빠르게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면 색상 조정이었죠 색상 조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걸 끌어서 놔둘 수 있었죠 그런 다음 고급 설정 가시면 이렇게 밸런스 수치에 맞게 조절을 할수 있었고요 자르고 회전하기는 스크럽 기능이었죠 원하는 만큼 자르거나 혹은 이렇게 회전 가능했었죠 이렇게 회전 가능했었고요 오버레이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어떻게 비춰지고 싶은지 어떻게 나왔으면 하는지 그런 오버레이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이 됐었죠. 이동 및 확대 같은 경우에는 키프레임이었죠. 이동 키프레임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놔두면 검은색 점선에서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 렌즈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 줌인줌아우 효과였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고 이렇게 한줄 이렇게 배웠었죠. 배운 다음에 적용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보시면 별표 표시 보이시죠? 별표 표시 클릭을 하면 적용된 효과,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적용하고 클립 전체로 하는 거 배웠었고요. 클립 더블 클릭해서 클립 속성해서 볼륨 조절이라든지 속도 조절하는 것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은 오늘 강의는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줄, 비디오 편집에서 두 번째 줄, 안정화, 애니메이션, 하이라이트 숨기기, 크로마키, 이네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그냥 영상을 흔들림이 있는 영상을 약간 흔들림이 좀 덜하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안정화를 시켜볼게요. 여기서 적용을 해줍니다. 보급 설정은 반경도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고요. 가장자리 이렇게 변동 이런 식으로 음, 이 정도 수치를 맞춰볼게요. 이렇게 안정화가 다 되었습니다.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조금 약간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나죠?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고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원본 하고 싶으시면 원본을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원본 하시고 수치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하시고 적용. 이렇게 하면 이 영상이 성공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편집하고 싶으시면 편집. 클릭하셔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키프레임 이게 내가 영상을 컷을 한 상태에서 이 클립을 키프레임을 넣어볼게요. 그만큼 역시나 이 화면 자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키프레임 간격을 이렇게 늘리면 천천히 이동하고요. 줄이면 빨리 이동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이동하죠. 근데 이 간격을 줄여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빨리 이동합니다. 여기서 쉬움이라는 거는 모바비에서 저번에 이동 및 확대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거나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동한 상태에서 키프레임이 또 적용이 되고요. 혹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면 키프레임 편집에서 하실 수 있죠. 그리고 키프레임을 고급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 타임라인을 끌어놓고 다시 키프레임 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움직이신 다음에 다시 원하는 만큼 움직이시고 또이 중간에서 다시 또 키프레임 추가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내가 조절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키프레임 자체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프레임은 나중에 제가 또 준비를 해서 키프레임만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꼭이 클립뿐만 아니라 자막 혹은 스티커에도 적용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추가 여기서 그냥 끌어와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고급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추가 해서 내가 요만큼 이동 또 여기서 키프레임 추가 이만큼을 가겠다. 이러면은 내가 만든 만큼 키프레임이 움직이게 됩니다. 재생을 해볼게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요게 키프레임입니다. 자막뿐만 아니라 클립도 그렇고 여기 넣는 사진, PIP로 넣는 사진이라든지 영상 모든 게다 적용이 됩니다. 스티커 한번 볼게요.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요렇게 추가됐죠? 가서 또 요만큼 또 키프레임 추가 요렇게 해서 재생을 해보면요. 이렇게 내가 움직인 대로 갈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냥 이게 번거로우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걸 넣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간격을 늘리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편집 들어가셨을 때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 같은 경우에는요. 편집을 클릭을 선택을 한후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빨갛게 되어있는 점선이 보이시죠? 이 점선만큼 뚜렷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무광택이라고 나오죠? 무광택, 마스크 이렇게 나와있죠? 하이라이트는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하이라이트로 원형으로 혹은 이렇게 흐리게 가운데만 빛나게 하고 나머지는 흐리게 그런 다음에 불투명도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럼 이 부분만 확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더링 같은 경우에는 패더링을 적용해주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근처에 내가 강요하고 싶은 부분만 밝게 하고 나머지는 어둡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가능하고요. 테두리도 하면 이렇게 더. 좀더 강요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고요. 숨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숨기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쉽게 말해보 그냥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형, 동그랗게 모자이크, 흐리게, 마스크로, 껌멓게, 픽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하고 싶다. 그 모자이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강조하는 게 하이라이트, 모자이크 하는 게 숨기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까지 봤고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모자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모바비 같은 경우에는 부분 모자이크는 가능하지만 이동 하는 모자이크는 조금 힘들어 이게컷 편집을 하면서 일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스티커나 PNG 파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모자이크 하는 영상만을 따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마지막 기능이죠. 보시면 크로마키 크로마키 기능인데요. 크로마키 기능은 흔히 우리가 촬영을 할때 녹색 천 같은 걸 대고 영상을 내 뒤에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상 안에 영상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크로마키 할 만한 영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 샘플 비디오에서 여기 뉴스 속보 보이시죠? 비디오 트랙을 추가를 한 다음에요 이거를 이렇게 뉴스 속보 이 영상을 한 끌어와 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내가 오버랩 할수 있게끔 위치 조절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난 이만큼만 나오게 하고 싶다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도구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바로 해서 크로마키 들어가시면 요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컬러피커가 이미지를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하면 원래는 이렇게 바로 초록색을 클릭을 하면 빠져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그냥 여기서 오차 범위를 조절하면 됩니다. 요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모자이크 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졌죠? 이 상태에서 잡음이라든지 이러면 조금 저 주위에 있는 것들이 미세하게 크게 막잘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것들까지 가장자리 요런 것들까지 확실하게 더 크로마키가 됩니다. 불투명도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다시 투명해졌죠? 붓은 통은 제로를 해버리면 이 다시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수치를 통해서 여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다른 크로마키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다른 크로마키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은 미디어 파일 위에 내가 나, 나타내고자 하는 파일 위에 크로마키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크로마키 영상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도구창 들어가셔서 크로마키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수치를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잡음. 잡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위에 좀더 세세하게 잡아주는 건데 저는 잘 하진 않습니다. 크게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고요.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매끈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잡아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수치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끝입니다. 크로마키 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면서도 쉬워요. 쉽고 간단하고 크로마키를 초록색깔 이것만 사용을 하시면 꼭이 영상 뿐만 아니라 다양도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마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복습 한번 해보면요.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정확도라든지 흔들림이라든지 반경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는 거였죠. 애니메이션은 시온 애니메이션은 모바비에서 제공되고 있는 거였고 고급 애니메이션은 킥프레임을 내가 직접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는 부분이었고요. 숨기기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쉽게 말해서 숨기는 거였죠. 말 그대로 모자이크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로마키 기능은 크로마키 영상을 가져왔을 때그 영상을 빼고 초록색깔 그린스크린 이런 걸 제외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꼭 초록색깔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원하는 색깔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크로마키는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으로 추천드려요. 그 외에는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마키를 하시면 됩니다 보고책을 활용한 강의 2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바비 2021 버전 보구창을 활용하기 2탄을 진행해봤는데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키프레임이나 크로마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편집을 하면서 엄청 많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자주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해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모바비 전체적인 강의가 끝나고 나서 키프레임만 따로 빼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파워 디렉터 채널을 따로 생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링크를 걸어둘 테니 파워 디렉터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을 항상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답변을 드리다가 글로 써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 개인 오픈톡방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은그오픈톡방에 오셔서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좀 늦더라도 웬만해서는 다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댓글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픈톡방 찾아와 주시면 면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